자 합시다. 대출로주면 안되나? 들어갑시다. 어? 이미 했네. 난찬성이다 <웃음> 당근은 아, 반대다. 크고? 왜냐면 꼴등이기 어... 때문이지. 어어 그렇지. 꼴등은.. 안 돼. 안 돼, 왜 그래? 안 돼. 조용히 알겠다. 꼴등을 <웃음> 묵살했다 내가. 꼴등은 아무런 의견도 없는아니 없는 아, 그래? 어. 당연하지 인마. 꼴등인데. 음, 왜냐... 도찌지니까 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어 뭐야 이거 왜? 상자 깨러다녔다 잠시 아 어떻게 하지 이거 여기서 히이. 이렇게 해봐야겠다 올라가서 프하고 참고로 여기는 니네 레벨 때 맞는 곳이다 아그 근데 한번. 왜 잡았는데 애들? 왜 애들이 안 죽냐 아. 왠지 몰라도 야 뒤에 에너지팩 메고 있는 커다란 놈은 건들지 마라 나중에... 음, 나중에 건드려야 한거 진짜?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은다 씻고 달려라 그냥 죽이지 말고 아 안되네 어 여기네 아니야 이거아니야왁왁왁왁 떨어진다 으 어디 가요? 아야야 야. 문턱에 걸려서 진입 실패 아저 사위도 딱 올라가야 됐다, 되나? 됐다, 아 근데 내가 그, 그걸로 하니까 뭐지? 아왜 이렇게 빨라져? 거고 근데 내거 벤. 어 그거 거 써는 거 아니야? 어? 뭐한데? 몰라. 아얘얘 얘 죽이는 거 아니었나? 어쩐지. 요 앞에서 안 써는 안 새끼들이 거. 저기다. 아 얘. 예. 오케이 알았다. 이렇게 가다가 어, 저 노란 색깔 쪽으로 가해봐. 가면 됩니까? 아 맞네 이렇게 하려네 어 근데 이거는 어? 아아 아, 됐다 깨달아, 깨달아 나 깨달음을 었다아씨나 지금 이상해졌다 다 깨달음을 얼어버렸다 이 말이야 가겠습니다 노랑색 쪽으로 가면 됩니까? 저쪽 말고 저 A 대인대로 가라니까 아 오케이 난 여기 열거거든 A 대 있는 데에서 저 그쵸? 열면 됩니까? 아. A 대인 데에서 같이 싸워라 걔들하고 오케이. 그리고 그 기계 터지면 은 걔들 데리고 온나 걔들한테 가까이 가면은 X를 눌러서 따라오게 하기 그런게 또있을거 그리고 여기로 뛰어오면 된다. 걔들 활성화하고 나면. 어? A 없어졌나? 없어진 거 맞나? 기계 파괴됐는데? 어. 그 다음에 B로. 그럼 그냥 와라. 노란색 아닌 B. B. 오케이. 어차피 경로도 똑같을걸. 응아 음, 그렇네. 약간 가는 길에 있다 B가. 그러니까 B로 온나. 왔다. 이제 비를 지켜라. 오케이. 그럼 응. 비 주변에 오는 놈한테 죽빵을 먹여주면 되겠네. 그렇다. 야, 아비터즈 핵시스 요원들아 놔두고 왔네. 어째라. 아니다, 저기서 휴가 보내줬다, 내가. 휴가야. 휴가다, 휴가. <웃음> 휴가 같지 않은데, 휴가야. <웃음> 여기서 휴가지. 화성휴가 어때? 비싸거든. 몇 천억이거든. 한번 가는데. 아닌가? 좋은가? 몇초몇 초 몇, 초. 몇 초일 거야 아마. 우주 한번 가는데 돈 억수로 많이 든다. 여기엔 우주 되지? 나가는 거돈 별로 안 든다. <웃음> <응>. <웃음> 지하철 <웃음> 환승 <웃음> 환승 찍고 가면 아이씨. 얼마 안든다야비 없어졌다. 그럼 시로와라. 아 이거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저 아, 채굴된 크라이바우틱수를 저걸 맞춰야 한다. 아그 250만 맞추면 되네. 참고로 저 기계 하나당 최대로 100씩 한다. 오케이 오케이. 양이면 뭐 100씩 해가지고 다섯 아. 번으로 깔끔하게 끝내야지. 아 그러면 이걸 다 채굴해가지고 없어진 거네, 자동으로. 음, 그렇군. 아, 빡신데파워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파워실 오케이. 여기 있네. 요거 안 지키고 뭐하냐. 아, 제발. 뭐야? 야, 근데 파워실 잡기는 뭐더라? X. 어, 아 이거 뭐하는 거더라. 저 기계에다 갖다 꽂아 넣어야 한다. 오케이, 잡아서 나는 다음 기계 열러 갑니다. 오케이 이이 이 씨나 지키고 있을게 어 터지면 온다 오케이 어됐다됐다됐다됐다됐다됐다됐다 어렵다. 어다 어렵다. 어렵다. 어다얻었다 어렵다. 어렵기서 아, 저 어렵다. 어렵다. 저 노란 색깔에서 한번캐고또 다른 노란 색깔에서 한번더캐면 오케이 오케이 죄송 죄송 죄송 저 노란색 찍은 대로 오면 되나? 어어 음. 어, 여기 다시 어 액터즈 요원인데 네. 오 좋아요 그렇네 니이렇 네 보이죠 뭐뭐저 뒤로 갈게 딴프, 딴프, 딴프. 뒤에다가 파워쉘 몇개 꽂아 넣어줘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 올 어떻게. 아미터즈 핵시스 존나스 아, 여기네. 요원 셰리드. 에너지셰를 주워줍시다. 어, 어 죄송합니다. 찰싹. 이 에너지셰를 잴 겁니다. 찰싹. 아. 자, 이제 다음 걸 열로 가볼까? 있으면 되나? 어. 옷 있는데, 어차피 여기. 거기엔 파워 더 넣을 필요는 없다. 그냥 안 터지게 조심해라. 그 글이 있네? 총 아, 너무 쓰레기 아, 쓰레기. 야, 세세모가 몰려 나오네. 여기가 아구나 뭐야, 이 여기서왼 오른,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다, 다, 다, 다, 다, 다. 아. 에너지 내놔 됐다 다쳤다 다, 다. 이제 다, 다, 다, 다. 어 이제 이지키러 와서 더뭐할 필요는 누가, 없고 뭐야 나 저기 아. 구덩이 들어갈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떨어진데였네. 그래. 이번에 그니까. 이지 키면 끝이다. 오케이. Okay. 아 500개 채우는 거니까. 어 다음은 탈출이다. 다다다다 다, 다, 다, 다, 다. 됐다 위 올라왔고. 어뭐 없네. 아니야 그래도 거의 다 왔어. 그냥 그때서?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점프. 점프. 점프. 끝났다. 벌써 끝났어만 판? 어, 끝났다. 이제 어디로 달리면 돼? 아, 저기 초록색. 아, 어, 초록색으로 달리면 된다. 그냥 다시 씻가 달릴게. 어. 왜 이리 멀어? 와. 왜 이렇게 박 쎄, 이거? 도끼랑 도착하셨어. 난 아직 멀었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어? 점프. 아이씨 진짜 아, <웃음> 점프 점프 점프 점프 기깨 점프 직전이 아니네. 도착. 도착. 아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l 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 여기는 저래은 여기는 지구라서 저 랩일텐데 어, 아.. 돈은 순식간에 많이 천원이다 음, 뭐라고? 난1939 크레딧 얼마 안 했구나 고랩을 그 몇번뛰다보면 순식간에 돈이 모여 생각보다 음. 우와. 수, 수. 아. 깜프깜프 아, 샴푸대시 샴푸대시 유로파의 침략 선물 대시? 아 대시? 샴푸대시? 요거 함 받아놓을까? 샴푸대시 대시. 음. 아 진짜 샴푸대시 야, 시작한다 샴푸대시 오케이 뭐못 느끼고 그... 있었는데 그냥 시작하지 뭐 흐흐흐흐, <웃음> 그럼 말을 했어야지. 아, 그냥 상관없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이미 꼽았는데 시작됐다. 점프. 점프 꼽았는데. 저장 안 됐을 수도 있다. 아, 저장된다. 그냥 꼽다 쓸어버려라. 빨간 거 가면 돼. 어, 빨간 거 찾아가가지고, 그냥 찾아서 아, 죽이면 돼. 여기 몇렙짜린데 아, 올라갔는데. 여기 2 0렙짜리 <웃음> 오케이. 다써버렸라 심지어 2 8렙이다 올라갔는데.. 아이고. 오!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내놔 새끼들아 안돼 난저거는을 아. 볼거야 요.. 요.. 왈왈이 죽이면 되놔 그냥 다 죽여라 <웃음> 보이면 다 죽여라 뭐야 다 죽는데 응? 이절 키면 다 죽는다 원래 어, 진짜네 미쳤네 이거 <웃음> <웃음> 동네 때선 적어도 이절만한건 없어 몇 시일? 몇 시일? 몇 시일? 왔다. 와주셨다. 시하고아 성님 오셨습니까? 조시. 아 제발. 아닌가? 안 왔나? 조시하고. 아 왔네. 도시하고 조시. 컷. 어 도전까지 올셨다 떼메고 있냐? 만만 어? 오천 크레딧 모으기. 아.. 제발.. 어. 아.. 왜 이렇게 못하니 에너지가 부족해서 익지를 쏠 수가 없습니다 저건 어딨누? 일단 죽방으로 좀 패야될 것 같습니다 저건 어디로 온나? 어디갔누? 안 보인다! 어 여기네. 있야니가 패고 있는 거저거옷이다 어, 그래서 빼, 빨리 뺐다. 어안 죽었다. 잘했다. 죽었다. 저거는 사라졌다. 아저 저거 어떻게 하지? 가고 여기다 안 되는데 이렇게 가고. 밑 밑으로 가야 돼? 어 밑이네. 이 다음 길은 어디야? 아품던 겁나 어렵네. 다음은 어디냐, 저쪽이다. 음. 아, 생각해보니까 입질 저거 그거였다. 내가 맨날 옛날에 유승윤김우자면서 썼던 거다. 어, 그거다. 위 같은 파이어! 으악, 진짜 터졌다. <웃음> <웃음> 아, 점프레셔. 참고, 프레임은 사양 높이면 눈뽕 그 자체다. 왜? 어, 반짝반짝 거린다, 엄청. 광과민성 주구군 생기는 거야 이가 하다가 광과민성 주구 <웃음> 잘했어 아 어떻게 올라가지 저거를 잘지구나 <웃음> 어디야 저 빨간 거아 저기 네다다다고 <웃음> <웃음> 잘했어 안 밟아졌다고요? 네? 죽어라 어, 끝났다. 출으네 어렸다르따르따르. 탈출하면 된다. 와와와와 아니 아니 아니 안 쉬죠 안쉬안돼 너는 안돼 당근. 아 아까 도전 까지 완료 부시으로 쳤지. 거의 다 왔다. 으악 으악 계단이다. 아 그거 왔다. 당근이다. 아, 아 제발 이거 안니지올 오지마 임마. 29짜리, 오, 뭐야. 29짜리 주먹으로 패는데, 그냥 죽는데. 대실, <웃음> <웃음> 대실. 아, 임페스티드 너무 꿀잼이다. 아,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보람차다. 좀, 보람. 큐브. 대실, 대실. 가있습니다. 어, 이제 입질도 이제, 말렛다 돼간다, 야. 오우, 킹절디든1 29에, 29에 조금 남았다 자, 이거를 또두 번은 똑같은 걸두 번을 더뛸 거. 같아 오케이 근데 이번엔 또 종류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런데야 이거 같이 어, 하면 나중에 나한테도 어? 도움되나? 응? 음? 아 잠깐만 난 퀘스트가 없잖아 그거 음, 모르겠다 이 퀘스트가 아니그 오른쪽 위에 그 오른쪽 위에 오는거지? 잠깐만 난 주목 주목표시 있나 혹시? 주목표시 아니 없어 어 그게 안떠있으면 은 상관없는거 상관 아이가 그럼 나랑 상관은 없는데 랩작은 잘되지 어. 아 그냥 랩작만 잘되면 괜찮은거지 일단 랩작이든 일단 36 0 찍고 생각해야돼 아마 지금 레벨 얼마지? 뭐가? 니네 지금 워프레임 레벨 얼마야 26. 26. 어. 2 참고로 이거 방어 미션이다. 아, 그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 앱 패면서, 딸 피면 빠지고 하면 되겠네. 어, 딸, 빨 피면은 그냥, 저 위에 같은데 빠져가지고, 잠시 안전을 놓고. 오케이. 회복만 잠깐 하면 된다. <웃음> 아. 아냐 아냐 아냐 대냐 아냐 대들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초반에는 저 같이 온저로봇냐끼들이 살은 어느정도 냐아로 끌어준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아프 아냐 아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냐 아냐 아냐 아아이아이아아니아아점아 아다가는데야 나봐 뭐뭐뭐 어? <웃음> 뭐 하는데 We got them fire fire 점프, 점프, 점프, 점프. fire 점프, fire 점프, fire. 점프. fire 뭐야 성공했다 갑자기 그 나빠 아슬아슬 jump jump jump j m p j u m m p 어떤 프레셔할 때네? 그냥 o 시만 h e 이 d eh? 파이 got 파 h e f i g h 이 We got the f i g h 가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 i r 게 Fire! Fire! f i Fire! 원정 나가서, 오케이. 톡! 톡배기 발차기 몇번죽는줄알았어톡배기톡배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어, 같이 따라왔던 로봇새끼 안 나와. 기대라 웨이브가 무려 3개나 더 남았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아, 살고 싶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사라져라 사라져라. 으악. 사라져라. 와, 맞네.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이 레벨 28 녀석. 으악, 으악. <웃음> 얼마나 뚜껑 <뚜껍> 패는 거임? <웃음> 반성할 때까지 폈다. <팼다>. 반성하더라, 그래서. <웃음> 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알더라, 이제. <웃음> <웃음> 다행히. 여기 수금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생각 보다. 아올라갔는게아 올라갔는데. 핑핑핑착핑핑핑착핑핑와와 와. 펜지 궁이다 이게 바로. 왜왜 왜. 아 점프, 점프, 점프, 점 f 위로 어? 빨프다 아래로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어 다행이다 모드에 다 체력 리젠을 박아놨어 다행이다 체력 리젠? 응, 어, 박아놨다 그런 게 있었나, 모드가? 몰라, 그런 거 있는 거 같다 리젠 된다 그건 아마 내거 어, 같은데 아, 내 오라 모드 땡큐 첫당 체력 30 회복하거든 유승룡 김무지 내가 아무래도 솔플러 하다보니까 땡큐 아 근데 그거 도움 좀 된다 아마 그거 에너지 먹을때 8% 더 주는거였나? 니젠이 아니면 아 그거는 내가 낀거하고 좀 다른거다 응. 그거는 공유 안된다 오라 모드는 팀원 전체 공유되고 그건 나 혼자만 쓰는거 어 개인으로 끼는거 이건 뭐야? 반짝거리네 그.. 실패가 어떻게 생겼더라? 안돼! 독이다! 아. 피해! 피해! 왜그랬니? 어딨어 왜그랬니? 뚝! 빗나갔네 뚝? 어..뭐야.. 그 터졌다 자.. 다음 라운드가 언제 오는.. 아. 뭐 하나 남았는데? 뒷점프 뭔데? 어딨어 응. 하나 남았는데? 아 저기 있어? 뚝배기 됐어. 어 뭐야? 깊었다. 끝났다. 아내 돈을 4천원밖에 안 줘. 응 진짜. 아 좋아. 한번더 깨면 이제 난